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예요. 맛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먼저 먹어 먹으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. 불닭 삼 먼저. 제가 불닭볶음면 진짜 좋아하는데. 노래 때문에 노래를 제가 배우고 있는데 술 마시면은 무조건 목이 상해가지고 금주를 했었어요. 서지효 의 s m r 시죠 대창 되게 맛있게 꼽는 분 히팅 ASMR 되게 잘하시죠 잘못 <목>